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의견 등을 종합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줘 고맙다며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2차 재난기본소득이 가계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한겨울 추위 그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법의회의 제안에 발맞춰서 2차 경기도 재난지원소득을 준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이 지사가 제안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1조 4 3 5억 원으로 전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가급적 설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추이를 보며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MB경기채널 조종우입니다.